소닉을 빼라는 사람도 있네. 소닉을 빼면 지금 여기서 누구를 넣어 초능력을 넣라고? 으아 남의 쿠사라스 넣라고. 아 남의 쿠사라스 아, 근데 지금 상태 띠띠한데아 남의 쿠사라스 그냥 이거 이거라서. 아 전이 채워야 되는데 그럼 너네 믿고 남의 쿠사르스 한번 써봅니다. 그러면 남의 쿠사르스 영상이 나오겠지? 과연 남의 쿠사르스는 백이야, 백일이다. 소닉을 빼고 그럼 초능력 빼고 가는 거다. 결국은 다시. 아 타츠가 버프빨 좀잘 받아야 되는데 아 기절했어 아 여기서 딜빵이 잘 들어가야 되는데 딜빵이 안 들어가가지고 지금 어 아, 엉망 도전 아 쉽지 않네 이렇게 가라는 거잖아 이렇게 가볼까지식어 얻어맞는 거 같은데 아씨 아씨 다시. 잠깐만, 이렇게, 아, 이리케. 이렇게이렇게이렇게 하자. 그이리들이저기이다케고리 이리케. 이리케. 이리케. 이리케. 안그러면 타치 밖에 기계코 올리는 수 밖에 없거든 자아 이거를 잡는다 잡는다 와 내가 쟤를 타치를 맨 뒷열로 보내게 통했다면 이거 잡는다 잡는다 잡는다 오케이. 잡았다. 와. 야, 조용해. 지금 <웃음> 아무리 말해도 아, 결국은 깼다.